아 오늘 회사 일찍 끝나서 너무 기분 좋은데? 알파벳 <웃음> 젤리 아, 팔아요 음? 알파벳 젤리 몸에 좋고 아도 좋은 알파벳 젤리 네, 음, 알파벳 젤리? 요즘 너튜브에서 얼마나 유행하는데 아이들한테이 젤리 사줘봐 애들이 엄청 좋아해 <웃음> 아 그래요? 집에 그래. 일찍 들어가는데 야, 애들한테 젤리라도 선물할까? 음. 그리고 이 젤리에는 특별함이 있다네 먹으면 아주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랄 맛이라도 있는 건가? 알았어요 그럼 하나 주세요 얼마요? <웃음> 조선 대개입니다 3만원입니다 고객님 <웃음> 네 감사합니다 <웃음> 어휴, <보러스당. 웃음> 좋아요 얘들아 아빠 왔다 음, 여보 나왔어? 아빠 오셨어요? 음. 오늘은 찍 오셨네요 어, 아빠 오늘 설마 땡땡이치신거와? 아 그런건 아니야어유 우리 야 친구들이 왔니? 음. 안녕하세요 아저씨 요!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 그래 그래 니네 잘 왔다 오늘 아저씨가 아주 맛있는 걸 사왔거든 음 우리 뭐지?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온 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이래 알파벳 젤리 우와 이거 요즘 유행하는 알파벳 우잖아 이거 젤리로 나왔다고? 엄청 맛있겠다 아, 아저씨가 정말 트렌드를 아시네요 요즘인가 엄청 유행이라고요 자 그러면 모두들 각자 하나씩 먹어볼까 아, 그럼 저부터요 저부터 뭐?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야 이야 어른들부터 잡숴야지 아직도 네. 이거 구나 맞아+ 맞아 늑대가 웬일로 오른말을 하네. 아주 어른에 대한 공경이 대단하구나. 자, 그러면 엄마부터 먹어 볼게. 음, 음 나는 엠. 어, 그럼 나도 하나 이렇게 좀 집어 볼까? 어떤 게 나올까? 어떤 게 나올까? 어떤 게 나올까? 오! 나는 아이가 나왔네. 아이. 맛있겠는 걸? 다월 내차례 어이, 조그만 게 어뜩? 모르겠 같은 오빠들이안 먹었는데. 그래 그래 그래 리아야 잘했어 잘했어 예, 맞아 이 쬐끄만한 게 어딜 디 떼? 어, 뭐래? 오빠는 음. 같아야지 오빠 대접을 해주자 나 먼저 먹을 거야 아이치 어? 나는 와이 와이 음 그러면 어떤 걸 좋을까? 음쭉 뒤져볼까? 음 그래 나는 바로 이가 P G 오. R 마, 역시 이제 마지막은 내가 장식할 차례인가? 피코닉때야 어, 나는 T로 먹어야지 D 아 그러면은 모두들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말해줘 음, 얌얌잘 음? 먹겠습니다 음, 얌 음, 음, 음, 음, 음. 음, 음. 내꺼는 마치 음 블루베리 맛이고 만. 음, 내꺼는 소다 맛, 소다 맛 음. 음, 음. 음. 내꺼는 엄청 새콤 달콤해 음, 음. 오렌지? 오렌지 맛? <놀라> 사과 맛이에요. 사과 맛? 어우, 음 제건 맛이 좀 없는 게 아침햇살 맛 젤리 같은데요. 아침햇살 맛이 도대체 뭐야? 음, 음, 음. 근데 뭐 특별한 게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. 오, 오, 오, 오, 오, 오 잠깐만. 내 몸이 갑자기 어 이게 왜 이래? 내 몸은 왜이러지? 내 몸이 알파벳이었잖아 몸이... 아이... 아이... 어, 내 몸을 아저어 아... 아... 왜? 내몸 왜이래? 왜이러지? 응? 어? 쥐? 왜이러지? 아저씨 뭐지? 뭘 뭐지? 아... 로는 y가 되었네. 아니, 내 몸이 왜 이렇지? 음! 내 몸이 왜 이렇지? 에 와. 아이, 모두들 모였잖아. B. 이 녀석들, 애니메이션에서다 봤던 친구들이러구만 무슨 말인지 알지? 리아 야! 어, 그렇지, 알지. 우리가면 믿으면... 알지. 알지. 잠깐만. 그런데 다른 알파벳 친구들도 우리 집에 왔다는 것. F 프물물우우집집왔 왔다는 아아야 F 괴물은 다른 알파벳 친구들을들을잡텐먹을텐이설이들이들프가이들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겠어? 에? 아이 설마 f 가 왔겠어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. f 가 여기를 어떻게 와 말이 진짜 안 되는 아니고요. 소리를 하고 있어 야 팔팔 팔아 이+ 이+ 이+ 이+ 이+ 이+ 아 이+ 이+ 이+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지 으아! 으아! 아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지이 맨날 밤에 친구들이 모든 납치를 당했어 이 g 게 t g o o 는 동굴에 사는데 그곳에 가면 아빠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o o 거기 i 어 h 는지모 o d 그 i g h t good night, good night, good n i 여기 <웃음> 있어구나 어? 이쪽으로 가서 찾아보자 근데 너무 머니까 안 되겠다 내가 자동차를 만들게 CAR, Car. 아, 에이, 옆으로 좀 가봐 너무 좁잖아 아니 어쩔 수가 없다고 좋아 출발이다 터. <웃음> 나파파파하하하하하하하하하 들어가자! 레프브레에에프프프 브레프, 브레에브레 흠! 브레프, 브레프, 브레려줘레 음? 면안되게나깔끔한 맛을 보여줘야겠어 G, U, N 합치다 오케이 쏜다! 쏠수 있어? 쏠수 있어 쏘지마! 나는 그냥 친구가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이제 한 명만 더 모으면 나도 친구들이 생기는 거였다, 애프 그럼 내가 필요했던 거였니?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정말이냐, 애프? 그렇다면은 드디어 나도 친구들이 생겼어 F O E N D, S FRIENDS, Friends. 가 F한테 친구가 된것 같다 아이. 잘했다 우린 뭐 친구 친구 친구 어? 원래대로 돌아와. 어? 어? 우리가 아, F랑 뭐야? 친구가 됐더니 다시 원래대로 모두 돌아왔잖아. 음. 우리가 알파벳이 된 이유가 F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지 않을까? 음. 음. 음. F야 친구들이 생겨서 좋겠다. 이제 잘 지내고 친구들 괴롭히지 말고 우리 가볼게. 음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<뮬러> 안녕.